안녕하세요 제주 중앙구 상장과 생기발랄 청년물 사업단장 바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청년대표분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오, 어? 아니 길이 아니야 반가워 반가워 길이 길이 반가워 오, 어? 이 어디 가는 거야. 아 여기!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가워. 아이고 반가워. 아, 반가워. 아 우리 저제주바르가 입점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네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저제주바르 소개를 좀 하고 객분들도 해주실 수있요네 저희는 제주도에서 조업된 수산물을 음. 전국으로 전문적으로 유통하고 판매하고 있어요. 무조건 다 바다에 가서 잡는 거예요? 제가 잡는 것도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위판장에서 네. 조업된 갈치나 뭐 수산물들을 네. 받아서 판매도 하고 있어요 갈치가 생선이 주변에서 파는 거 하고 우리 제주바에서 파는 거 하고 차이점을 좀 얘기해 줘봐 갈치는 크게 음. 생물갈치랑 음. 선동갈치가 있어요 네. 선동갈치는 말 그대로 어. 배에서 얼려지게 되고요 아 배에서? 네한 마리 한 마리 얼려지는 게 아니고 네. 10kg 박스에 박스. 여러 박스. 마리 겹쳐서 냉동을 해서 위판장에 올라오게 돼 있어요 네. 이때 진공포장을 하려면은 얼어져 있기 때문에 해동을 해서 한 마리 한 마리 떼어내고 응. 그다음에 손질을 해서 다시 진공포장을 하게 되는데 응. 이때 음. 맛의 변화가 생기게 돼요. 얼었다가 아, 녹으니까. 네, 얼었다 녹여서 다시 재능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생물 갈치로 진공포장을 하기 때문에 어, 제주의 갈치의 맛을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저는 사실 이 갈치보다는 제주하면은 사실 전 이걸 좀 궁금해 이 옥돔, 제주 옥돔 이 옥돔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음, 옥돔은 어떻게 말리고 어떻게 가공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는 옥돔 전문 가공공장에서 가공을 하였기 때문에 네. 어, 퀄리티가 좋은 옥돔을 판매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옥돔 판단 얘기는 가장 네. 좋은 옥돔 판매하고 있어요 우리 제주바르는 우리 주력 상품이 우리 제주 은갈집, 그리고 제주 흑옥돔이 아닌 제주 옥돔, 요 대표 상품을 가지고 우리 고객 여러분한테 들 최고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바로 제주바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냥 갈수 없지. 제주바르. 이네 글자를 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사행시인데, 제. 아, 옳지. 올 수밖에 없어 제주도에서 어, 어, 제주도에서 주 주옥 같은 주옥 같은 바 바다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수산물 류 어렵다 르 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한 개야 한개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바리 우리 사장님 여러분 인사 한 마디 하시고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 마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수산물을 전국적으로 유통하고 판매하고 있는 제주바르 대표입니다 온 국민이 만족하는 최상의 수산물을 판매하겠습니다 박수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년규라다 아, 이름이 참 좋아요 우리 백년규라다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이 우리 백년교라다 사장님 보면 뭐 눈물이나 우리 청년물이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 청년물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지켜온 우리 저 백년교라다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 백년교라다 소개부터 한번 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백년교라다 대표 최동원입니다 저희 백년교라다는 직접 강귤 농사를 지어서 가공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는 6차 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농사도 짓고 가공도 하고 제품을 만어서 판매까지 하는. 야, 그럼 손진농업이네, 그 그래? 제가 어, 지금 뒤에 보니까 제품이 많아요 귤 레놀라, 귤피 헛근차, 귤 화수, 귤피 일물탕 그중에 눈에 들어오는 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따봉 주스예요, 따봉 주스 백년 귤하다 따봉 주스인데 이거 설명을 좀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제가 농사 지은 감귤 네. 중에서 네. 네. 네. 비상품과 어. 못난이 강귤들을 골라서, 어. 껍질은 아까 보셨던 차로 만들고, 아. 알맹이는 이렇게 주스로 만들었습니다. 아. 네. 이 제품은 이제 옛날에 불이 80, 90년대 델몬트 병, 네. 네. 네, 그 네트로의 디자인을 해서 백화점에서 아주 인기, 인기 있게 음. 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위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어요? 이거 보니까. 여기 내가 보니까 2021년 뉴스타 청년동부 1위 골드스타 청년동부 선정? 작년에 이제 독립축사식품부에서 어. 어. 전국의 청년동부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어. 이제 기장을가렸는데 어. 200명 중에 전국 1위를 제가 했습니다 전국에서 1등인데 또 제주도에서 이렇게 나왔구나 그럼 이거 한번 좀, 좀볼수 맛을 좀볼수 있을까? 어. 아 이렇게 제가 한번 진짜 좋아, 진짜. 아, 이거 바로 가른 맛이야, 이거. 중요한 걸 하나 해야 돼. 우리 백년 귤화달 가지고 사행신대 제가 불르는 대로 해야 돼. 백년, 백년 동안. 야, 이건 조금 어렵네. 귤, 귤농사를 지어왔습니다. 하, 화난 일도 많았지만 다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박수. 박수. 야 진짜 잘했다 백화점에다가 판매하다가 베트남까지 수출하고 있는 우리 짜봉주스 여러분 왕왕왕왕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 식식하게 식식하게 식식하게 식식하게 식식하게 제주살렘으로 왔습니다 어서와요 소중한 당신 바로 저를 보고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뿜뿜뿜 모쟁 이사장님 어서와요 제주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믿음직한 바로 우리 김미듬 대표님을 만나봤습니다. 어, 근데 네 보니까 저기 회복이 시작되는 곳 제주, 살렘, 저긴 뭐예요, 저게? 네, 오스는 고객님들이 조금 더 특별한 추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어. 포토존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추억을? 그럼 우리도 추억을 좀 저기서 만들면 안 될까?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가보겠습니다. 예, 제주, 살렘에 대한 소개를 좀 듣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제주살렘은 제주의 특산품이랑 기념품이랑 또 패촌까지 있어서 패촌에서는 뭐 애견 간식이랑 애견용품까지 구매할 수 있는 매장입니다 우리 저 제주살렘의 그... 대표 상품 하나만 소개해 줄수 있어요? 이번에 있을까요? 하나 나왔습니다 아 그래? 드디어 나왔구나 야. 규리규리 마시청이라고 규리규리 마시청 제주도의 풋길이나 하귤을 사용해 가지고 만든 액상차입니다성귤는 약간 상큼한 향이 있고 하귤이 약간 쌉쌀한 맛이 있는데 음. 그거랑 여기 100% 농축 강귤주스가 강유, 들어가 있어요 음. 그달달함이 만나가지고 좀 황금 율의액상차라고볼수 아, 있습니다 이야 이거 딱 느낌이 와 잼을 발라 먹는 거 대신에 이걸 쓰면 되겠다 맞아요? 어. 요거에 대해서 어떤 거하고 궁합이 잘 맞는지 뭐세 가지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잼으로 빵에다 발라드셔도 좋고요. 네. 뭐 탄산수에 넣어가지고 에이드처럼 주셔도 아, 그래? 있고 추워지는 계절에는 따뜻한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차차만 드실 수도 있고 세 가지로 그렇게 즐길 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딱 먹다 보니까 입에서 새로운 생각이 났어요. 머리에서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입에서 새로운 생각이 났어. 제주살렘에 대한 NNC 제주도 기념품을 믿고 살수 있는 곳. 주. 주변 둘러봐도 여기만 한 곳은 없습니다. 살살수 있는 물건들은 많은 여기 제주살렘에서는 램프. 램프처럼 램 엄선한 특사품만 밝혀주는 곳입니다. 다 뒤쳐야 돼. 야, 공부 많이 한 사람이네 이 사람. 예능이 나와도 되겠어요. 자 그럼 오늘 저 제주살렘 우리 김미듬 대표와 함께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주살렘에 대한 홍보멘트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제주살렘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소중한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포토존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청년몰에서 지금 청년 작가의 전시회가 있거든요 아, 작가 전시회에 굿즈들을 살수 있는 곳은 제주살렘에서만 가능합니다 제주살렘 여러분 많이 좀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시청 이렇게 보여요 마시청 청귤 하귤 많이 사랑해, 사랑해 주세요. 주세요 어 근데 당장님도 생기발랄 청년몰로 n 행 c 한번 하셔야죠 응? 저도요? 가셔야죠아 알겠습니다 생 생생하고 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발 발산할 수 있는 생기발랄 청년물 랄. 랄랄랄랄랄랄랄라 많이 찾아와 주세요 사랑합니다